새우장 먹어볼까 신선한 새우를 간장에 담궈 만들지 타락타락 껍질 타락 소리 오독오독 새우소리 소스는 밥에 비벼 김치로 마무리 봉사 어 <웃음> 맛있네? 그냥 바로 한 번에 까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간장이 진짜 맛있네 아이 새우가 엄청 튼실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씹는 맛이 장난 아니에요 딱 봐도 크기도 엄청 크잖아요 이거 봐 간장이 별로 안 짜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간장 맛이에요 막 그렇게 달지도 않고 아 이거 한 통에 8마리 들어있거든요 근데 새우가 튼실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한 통이 거의 1인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몇, 몇 얼마였지? 이거? 한 통에 19,900원이거든요 절대 싸지 않은데 사실 비싸죠 19,900원에 한끼 이렇게 하하하! <웃음> 어우! 잘 먹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 이거 주문한 데가 그 식탁이 있는 삶이라고 제가 예전에 맛상무님이랑 이제 여기에 그 협찬을 받아서 생방송을 거의 한반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있는 그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다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간장새우장 먹어야지 하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사실 이것보다 훨씬 싼 데도 있고 막 9,900원 이런 데도 있고 해서 막 고민을 했는데 여기도 팔고 있길래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어, 한번 믿고 한번 시켜보자 해서 시켜봤거든요 좀 비싸도 근데 잘 시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밥을 비벼 먹어볼게요 여기다가 버터 다 넣으면 좀, 그러니까 요만큼만 반 정도 소스. 비벼 비벼 보겠습니다. 음. 여기 위에다 이제 계란을 딱 올려서 아, 진짜 맛있다! 와... 한번 이렇게 먹어볼까? 위에 계란을 올리고 김치는 너무 세니까 새우를 한 반만! 딱 새우를 올려서 먼저, 새우장은 간장이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깔끔한 맛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건강한 느낌으로 맛있게 잘 먹었고, 또 그거를 이제 여기다 딱 밥에 비벼가지고, 버터를 살짝 넣어서 딱 먹으니까, 비빌 때막 고소한 향이 막 나면서, 이 간장의 그 약간 고급진 맛이랑 버터의 고소함이 이 쌀밥이랑 막 어우러져서, 진짜, 입에 넣자마자 뭐호막 막 이렇게 음... 느낄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고 거기다 가 계란 올려 먹으니까 완전 그냥 진짜 맛있는 간장계란밥 먹은 느낌? 거기다 이제 김치까지 탁! 넣어주니까 깔끔하게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걸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비하인드 스토리도 보고 가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 안녕 토끼야. 여운이. 안녕 토끼야. 알았어. 귀여워. 여보 영 맛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네 아, 아니 여보 응? 네. 이렇게 동그랗게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다 응. 오 좋다 어때요? 와우 훨씬 나은데요? 이거 매워요, 국물? 아니, 하나 거워요거아밥먹나 담아. 밥거먹어 거야.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먹을 거야. 밥 먹을 거밥 먹을 먹을 거좋 아 계란 후라이 잘하는 것좀 보여주려고 했더니.